안녕하세요 조혜빈입니다. 어, 제가 내일 드디어 수술을 하게 되는데 눈재수술 하면서 위트인 그리고 코 재수술 턱끝 절골에서 앞으로 빼는 수술 그리고 지방 이식을 이마랑 앞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. 여러 가지 수술하는 만큼 좀 무섭기도 한데 그래도 원장님이 추가하시는 이미지랑 제가 바뀌고 싶은 이미지랑 너무 잘 맞아서 수술 너무 잘될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. 더 그러면은 바뀐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예비입니다 제가 분목되고 수술한지 한달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원장님이 제가 원하던 딱 눈, 코 모양을 딱딱 찾아서 수술을 해주셔서 지금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붓기도 하루하루 빠지고 있어서 마음에 들고 있어요 제가 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두달차 후기 때 다시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